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핫도그를 만들어 볼거예요이 들고 먹는 핫도그가 아니라 그.. 아, 그.. 뉴욕식.. 뉴욕식 맞나? 핫도그 있잖아요 핫도그.. 그니까 러 우리나라 핫도그가 아니라 그.. 가운데 빵 사이에 힘 끼워져 있는 그 핫도그 그 핫도그를 만들 건데 아주 대왕으로 엄청 크게 내장폭탄? 아마 다 먹으면 진짜.. 내장.. 내장폭탄이야 내가 위가 폭파될 것 같은데 내장폭탄? 네. 내장폭탄? 내장파괴 초대형 핫도그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통식빵, 양상추, 치즈, 햄, 양파, 케찹 마요네즈, 후추, 피클, 머스타드 양상추는 이 뿌리 부분을 주먹으로 조금 쳐주세요 흡, 흡, 흡, 흡, 흡. 이러면은 이게 이제 슉 빠져요 작게 자를 필요는 없으니까 반절로만 한번 갈라주고 양강추는 미리 씻었으니까 찬물에 이렇게 담가줄게요 생으로 다져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채 썰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넣을게요 굵기 뺀 피클을 다져주세요 약간 좀 입자가 굵게 다질게요 이 정도로? 좀 전에 다진 피클, 마요네즈, 머스타드 약간, 후추 약간 마요네즈하고 피클 비율을 1대1로 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느끼함을 잡아줄 거예요 이게 1인분 양이고요 저는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 채썬 양파 양파가 살짝 갈색빛이돌때 후추만 약간 넣어주시고 한번 섞은 다음에 불을 꺼주세요 기름달고 후라이팬에 이제 소세지 대왕 그 분홍소세지 있잖아요 그걸로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장 큰소시지로 사왔습니다 겉면을 노릇하게 익혔으면 물반컵 그리고 빠르게 뚜껑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햄이 너무 크니까 속까지 안 익을까봐 겉면만 익혀놓고 이제 물로 해서 속까지 이제 익히는 걸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얘를 쪘습니다 음흠. 타지 않고 노릇노릇 잘구워졌네요 이제 빼줄게요 두둥자이 통식빵 식빵은 그냥 빵집에서 안 자른 거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줍니다. 3분의 1, 3분의 1씩 남겨놓고 가운데 3분의 1을 파준다 할까? 약간 그런 식으로. 가운데 살짝. 오! 오호! 오, 느낌 좋아. 느낌이 좋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구요 물기 뺀 양상추, 양상추를 슉슉슉 올려주고. 야채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소스를 밑에다가 쫙 깔아주고 타르타르 소스, 약간 야메 타르타르 소스입니다. 대박입니다. 소스가 엄청 많았어. <웃음> 그만통게다 들어갔어. 볶음 양파. 볶음 양파도 쫙 깔아주고. 다 들어왔습니다. 쩐다. 대왕 소시지도 올려주고. 엄청 크죠? 와우, 딱 맞다, 사이즈. 반 절씩 뜯어가지고, 양 사이드에다가 넣어. 고내장 그 머스타드도 사이드에 쫙 깔아주고. 위에 이제 케첩! 아우네지도 뿌리고! 오! 뭐야! 아! 망쳤어! 제 팔뚝이 이 정도입니다! 팔뚝만 해요! 팔뚝만! 대박고요! 팔뚝이 이 정도라니까요? 진짜 후추통이 미니미니 해보이지 않나요? 후추통도 지금 제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인데 미니... 잘랐는데도 제 머리보다 커요 대박 음... 햄이랑 빵이랑 같이 올려서 맛있어 맛있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사, 대박 대박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들은 대화하지 말고 일반적인 크기로 해서 드세요 먹긴 힘든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지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 거의 반절을 먹었습니다 <웃음> 식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 기대 안하고 먹거든 솔직히 크기만 엄청 크게 만들어야지 하고 별 기대는 안했는데 딱 맛있어요 아